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릿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번 시간부터 인구 이동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대략 7, 8세기까지 농경민, 유목민 할것 없이 모두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향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이었고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인구증과 정치적 갈등, 전쟁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인구이동에 의해서 원래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지기도 하였고요. 또, 이동해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거기서 이동해 온 사람들하고의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지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인구가 한번 이동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원래 살던 사람이건 아니면 이주해 온 사람이건 싸워서 이긴 쪽이 남고 진 쪽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치 도미너가 넘어지듯이 인구가 밀리고 밀려서 인구의 이동이 2차, 3차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이동이 유발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나 정권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외교관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지금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살고 있었던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다른 종족이 한데 섞여 살게 되는 융합의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이 이동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도구, 그가 입고 있는 의복,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종교와 사상 같은 문화가 함께 이동하게 되면서 인 이동은 문화 전파와 교류를 또 발생시키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나요? 네자 네. 음. 이번 시간에 TV 화면을 안 잡고 어, 칠판을 풀로 잡아놓은 이유는 이번 시간에는 좀 필기를 할 거라서 그렇게 영화 카메라를 잡아놓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왕조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재도 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필기하는데 들어가는 공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이만큼이 필요해요. 음. 선생님이 넣어놓은 교재 어, 필기하는 부분 있죠 그죠? 이쪽을 통째로 다 써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필기를 할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교재를 가로로 놓고 필기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 만약에 필기에 별로 자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교재 맨 앞페이지나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텅텅 비어있는 빈칸이 있어요 그죠? 넓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를 활용해서 뭐 필기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고요 아니면은 난 정말 필기에 자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수업 끝나고 칠판을 카메라로 찍어놨다가 나중에 자기 교재에다가 예쁘게 옮겨 적으셔도 관계가 없겠어요. 알겠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맨날 이렇게 필기로 수업을 했는데 오랜만에도 필기 수업을 해보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위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복습 겸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배웠어요. 자. 유방이 세운 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후에 왕망이 세운 신 왕조에 의해서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보죠. 그래서 왕망의 신 왕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한 나라를 전한 그 이후의 한 나라를 후한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네. 자, 한편 이 전한 말기로 가게 되면서 점차점차 지방에서 힘있는 세력인 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들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 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거 리선제와 같은 관리선발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중앙관료로 진출시킴에 따라 정치적인 힘도 점차점차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넓은 땅, 대토지를 소유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는 잘 그러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복자적인 극대, 병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도 하였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글씨를 음. 좀 알아볼 수 있겠니? 크게 못알아보진 않겠지, 그렇지? 네,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나? 사실 제일 싫어하는 말중에 하나가 어, 글씨는 마음의 얼굴이다 라는 욕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글씨를 잘못 써서. 이것도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음, 옛날에는 진짜 수업하다가 어, 한참 쓰고 있으면 애들이 손 들고 선생님 저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다가 어, 한 시간 다 끝나고 그랬거든요. 어, 지금의 와이프랑 연애할 때, 어, 군대 가 있을 때 군대에서 편지를 써주면 휴가 나가가지고 다시 읽어줘야 되고 어,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했어요. 자 아무튼 그러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호족들이 점차점차 성장을 하게 되고 전한 말에 외척, 환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가 점차 혼란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외척, 아니, 호족 출신의 외척이었던 왕망 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죽이고 새롭게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한 나라는 일단 한번 망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왕망의 경우에는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토지를 전부 다 국가의 소유로 하고 그 땅을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세금을 잘 내게 하려는 이른바 토지 국유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시도하였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하지만 이런 개혁이 잘, 됐나, 잘안 됐나요? 안 됐어요. 잘 안됐나요? 안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땅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을 지게 되자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거세게 반발하게 되면서 이들이 반란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되면서 반발보다는 반란이 납다 농민들의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신왕조는 금방 망해버리고 말았고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호족들의 지지를 얻어서 광무제라는 황제가 되어서 한나라를 다시 복구시켰으니 우리는 그 한나라를 그 이전에 서도 한나라하고 비교해서 후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기억나죠? 네. 자 그런데 이 후한 시기에 와서도 전한 말에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 하였어요 그래서 자이 후한 때에도 여전히 외척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전히 환관들 역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한의 중앙에서는 외척과 환관 사이에 정치적인 다툼이 벌어져서 혼란을 빚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방의 호족들은 더욱더 성장 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농민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머리에 노란색 띠를 두르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그사건을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그렇죠. 황건적의 난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호족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병력을 이용해서 을 군대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런 러 호족들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호족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이 후한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수로 나누어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네. 그래서 후한이 망하면서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어떤 나라로 나눠졌었나요? 그렇죠.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운 조비가 세운 위 나라하고요. 그리고 어, 한쪽에 하나였는지. 어, 그리고 유방이 세운 송나라. 아직 유방이 아직 위 유비가 세운 송나라. 그리고 남쪽에 손권이 세운. 응. 오나라로 이렇게 한 나라가 세수로 분열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그 후한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또다시 분열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위촉 오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이세 나라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해서 세 나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어디였을까요? 위나라. 어, 왜 위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아, 위나라 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어, 실제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본 사람들은 잘알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영토의 크기로 보면은 셋이 얼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왜 위나라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까닭은? <웃음>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음. 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거의 동아시아사 처음 배울 때 동아시아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강이 두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랑 어디였나요? 황허강. 그렇죠, 요렇게 흘러가는 황허강과 그리고? 그렇죠, 요렇게 흘러가는 창장강. 이렇게 두 개의 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황허강 주변에 넓게 펼쳐진 이평야지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화북이라고 불렀었고 창작한 이남의 넓은 평양지대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은 강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국의 역대 왕조 하, 상, 주, 진, 한 전부 다 어디에 있었나요? 강남에 있었나요? 화북에 있었나요? 화북에 그렇죠. 전부 다 화북에 있었어요. 위치를 보니까 위쪽 오 가운데 화북지방을 차지한 나라 바로 어디였었나요 그렇죠. 바로, 위나라가 화북 지역을 차지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대 왕조의 수도였던 곳을 위나라가 차지를 했어요. 이 수도라고 하는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월등히 뛰어난 그런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위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위나라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비가 세운 촉의 경우에는 위나라에게 정복이 되면서 위나라에 합쳐지게 됩니다. 병합, 위나라에 의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나라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연, 뭐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아 사마의,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네, 사마의. 사마의, 네, 한국도 한주 네, 삼국지 읽어본 사람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지 거의 맨 마지막쯤에 갔을 때 제갈공명이랑 사마의의 대결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이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의와 그의 후손들이 반란을 읽힙니다. 사마씨의 반란이 미 나라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마씨들이 조씨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진나라,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동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나라가 남쪽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를 나중에 세워지는 동진과 구분해서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마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고 동진과 구분해서 서진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진에 의해서 남쪽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던 오나라마저도 병 합쳐, 합쳐지게 돼요. 음. 자 그러면서 3세기경에 이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우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나타났었던 삼국지의 분열의 시대를 재통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삼국지의 시대를 재통일하는 성과를 바로 이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가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파트 1이 되겠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의 파트 1이 되겠습니다. 3세기에 일단 한번 이들이 통일하게 되었다. 음.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외부적인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갑자기 북쪽에서 5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돼요. 여기서 5호에서 호라고 하는 거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오랑캐 호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한족들이 북방 유흥민족을 통틀어서 일컬던 말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서진이 중국을 재통일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서 다섯 종류의 유목 민족이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섯 종류의 유목 민족은 어떤 애들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흉노족을 포함을 해서 선비족이라든지 저족이라든지 갈족이라든지 강족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민족들을 일컬어서 오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민족들을 걸어서 오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이 통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왜오호라고 불리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쪽에다가 이유 간단하게 좀 써보겠습니다. 1번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주변국가와 민족은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중국이 통일되면 은 압박을 받아서 위축되는데 중국이 분열돼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에는 주변 국가 민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지금 한나라가 망하고 위축으로 분열되면서 중국이 북방 민족에 대한 어떤 통제나 견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북방 민족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북방 유목 민족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은 성장 했던 반면에 이 중국 쪽에서는 어땠을까? 후한 말부터 그렇죠. 나라가 세수로 쪼개지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후한 말부터 계속해서 중국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성장한 북방 유목 민족이 남쪽으로 나려오게 되었을 때 중국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과학자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동아시아에 대략 3세기 무렵쯤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급격한 연평균 기온의 저하. 날이 갑자기 엄청 추워졌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연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저하해서 추워졌을 때 어떤 쪽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에 강한 위협을 받나요? 남쪽.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쪽. 그렇죠. 북쪽이죠. 그렇죠. 안 그래도 추워서 살기 힘들었던 곳인데 더 추워지면 아무래도 북쪽 사람들 훨씬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라고 할것 없이 북방 초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유목민족들이 갑작스럽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음. 역시 필기를 시키니까 좀 자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네요 손을 쓰니까 그렇지 손 쓰느라고 잘 시간이 없지 음. 앞으로 이거 파워포인트 때려치고 그냥 필기로 수업을 할까? 네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네. 같 일단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데까지는 할 건데 2학기 때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나오더라고. 필기로 안하고 저걸로 하니까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어, 저걸로 하니까 집중력은 확실히 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학기때 가서. 음. 자, 아무튼 이들의 이동과 침략이 이루어지게 됐고 중국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한족들의 중심지였던 화북지역은 이들 5호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호는 여기에서 저마다의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 정권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5호가 세웠던 나라의 개수가 대략 16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오호 16국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화북으로 내려온 오호가 대략 16개 정도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오호 16국 시대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오호가 갑작스럽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화북 지역을 장악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화북 지역에서 살고 있어도 한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싸워서 졌잖아요. 그죠 이들의 인구 이동에 의해서 한족들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밀려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들은 창장강 이남까지 내려와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느냐? 창장강 주변의 평원 지역 뭐라고 불렀었나요? 그렇죠. 강남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족들의 경우에는 5호에 밀려서 강남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인구의 이동을 표시해보자면 요 북방초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5호가 화북지역으로 내려오게 됨에 따라 원래 이화북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은 그들에 밀려서 강남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서진의 황족들이 이 5호의 침입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남지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동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동진. 그나라 이름은 바로 동진이었고 그이전에 서진 나라는 동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도 부른다는 라 것이죠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어 저기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은 오늘날의 난징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어 표시가 안되 있네요 저기 건강 가로 치고 난징이라고 되어 있죠 어 저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게 5호 16국 시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카메라맨이 있으면 그지 나를 찍다가 저거 하나씩 보여주고 이렇게 할 텐데 어 거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응. <목소리>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민족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화북 지역은 누가 장악을 하게 되었어요? 화북에는 오호라고 불리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장악을 하게 된 것이고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족들의 국가가 세워진 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자, 이 둘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이가 좋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화북이 오호와 강남의 한족이 대립하는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사세비오세비의 모습이었다는 라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라 중국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파트 2가 되겠네요. 시즌 2가 되겠네요. 음.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볼 것이 있냐면요. 5호 16국 시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화북에 내려와서 화북 지역을 장악한 유목민족은 5호, 5종인데 류 그들이 세운 나라는 몇 개인 거예요? 16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의 지배가 안정적이었다는 것일까? 불안했다는 것일까?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저기서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세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오호가 화북을 장악해서 세운 나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빨리 망하고 세워지기를 반복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비교적 뭐랄까 단일민족으로 살았는지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외로 인종차별 되게 심한 거 알고 있나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인종차별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특히 최근에 뭐 조선족 이런 사람들, 베트남자라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이제 차별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죠 그죠?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아주 장난 아니잖아요 그지?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약간 경계하고 그들을 약간 싫어하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가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법이죠 음, 특히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이런 것들이 눈에 더잘 띄고 기사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이주노동자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게 아닌가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시 화북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라볼수 있느냐 화북 원래 생업이 뭐였어요? 뭐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지? 농사짓는 지역이에요. 자 이들이 내려와서 한족들이 남쪽을 이동했다고 했는데 화복에 살던 모든 한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을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내려왔을까? 주로. 지배층, 피지배층. 응, 주로 지배층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피지배층의 절대다수는 농민이야.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짓는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는 지배층들이 주로 강남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5호 16국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화북 지역에는 농경민들이 다수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5호 16국은 누가 세운 나라요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농사할 줄, 농사할 줄 모르기도 하고 또?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 겁니다 그죠? 갈등이라고 쓴거예요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요런 것들이 빚어지게 되면서 한족들의 반란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 오호가 세운 나라들이 망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자주 반복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5호 16국 시대도 역시나 별로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다,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혼란을 분열해 5호 16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통일한 이들은 누구였냐면은 5호 가운데 선비족이었고요. 선비족이 세운 북 위라고 하는 나라가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오호십육국 시대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아니라 화북 지역을 통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선비족이세운 북위라는 나라가 힘이 강하여 이 오호십육국 시대를 통일하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북위가 화북 지역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아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 다스리게 되었는데 봅시다. 앞선 5호 16국 시대처럼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런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응? 그렇죠. 농경민과 유목민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앨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북유의 경우에는 화북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을 실시하느냐? 굉장히 적극적인 한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한화정책,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할수 있느냐? 한족화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농경미가 융웅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 했죠? 반란. 그렇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그로 인한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자 따라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 문화적 차이를 없앨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비족들이? 한족처럼 되기로 한 겁니다.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은 문화를, 같은, 같은 문화를 가진 모습으로 변하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임으로써 이 북위의 경우에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북위 지배층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위라는 나라가 동위, 서위로 분열이 되었고요. 또 동위는 나중에 국제로 바뀌게 되고 서위는 나중에 북주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바뀌게 되었다가 이 북주가 북제를 정복을 합니다. 북주에 의해서 북제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북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략을 했던 수나라가 되는 겁니다. 북위가 동비 서위로 분열되었고 이것이 각각 북제, 북주로 나라름이 바뀌었다가 북주가 북제를 정복을 하면서 수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화북지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족이 세운 강남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자, 봅시다. 같은 한족끼리는 갈등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경상도냐 전라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에 따른 감정이 안 좋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자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도 지역 감정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중국까지 같은 큰 나라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화북에서는 농경민과 유목민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남지역에서는 한족들 내부에서의 갈등이 빚어 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을까 화북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강남의 토착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강남 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두 집단 사이에서의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동진이 망하고 나중에... 송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송나라가 또 무너지고 제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나라가 망하고 그 뒤에 양나라가 세워졌다가 양나라가 망하고 그 뒤에 다시 진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는 한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네 차례 왕조 교체가 이뤄지면서 동진에서 송제 양진 순으로 나라가 바뀌었다는 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이 남쪽의 진나라가 화북을 통일했던 진나라에 의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수나라가 남쪽의 진나라도 정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수나라는 한나라가 망하고 위쪽으로 분열되었던 이 3세기 이래에 대략 6세기 말에 대략 300년 만에, 300년 만에 6세기 말에 중국 전체를 다시 통일하는 이러한 업적을 달성하였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옆으로 더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무리해서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실패하면서 국력을 많이 소모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뭐 대운하 같은 것들을 만들다가 또 국력을 많이 소모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37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면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수에서 당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6세기 말, 7세기 수당이 중국을 제통을 하기 전까지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쭉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던 시대가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하나만 더. 자, 여기 보면 은 여러 나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북이부터 시작을 해서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이런 나라들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 당시 북쪽에 있었던 왕조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북조라고 부르고 송제, 양진은 뭐라고 부를까? 남쪽에 서었 왕조라고 의미에서 뭐라고 부를까? 남조라고 부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뭐 배운다고 라 이야기했나요? 어떤 시대에 대해서 배운다고 라 이야기했지? 그렇죠. 위진, 남 위진, 남 북조시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이후에 위에서 진에서 남북조로 이어지는 시대다라고 해서 한 후원에서부터 수나라,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기까지의 이 300년 정도의 시간을 위진 남북조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타났던 연쇄적인 인구 이동,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권의 수립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에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무엇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이 틈을 타서 고대 국가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나라들이 성장을 했을까?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이러한 중국의 분열기를 틈타서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을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고대 국가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맨디 사랑안 보이네요. 음. 이해하세요, 선생님이 필기하다 보니 좀 그래 됐습니다. 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같은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봅시다. 지금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중국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을까 나쁜 땅이었을까? 나쁜 땅. 그렇죠. 왜? 허구헌 날 전쟁하고 있잖아. 반란이 일어나고. 그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떠나서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반도는 과연 그때 당시에 편안, 편안한 평화로운 곳이었을까? 우리가 다 배웠다시피 그죠. 삼국시대 역시나 매일이 전쟁이었던 굉장히 치열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죠. 결국 중국도 살만하지 못했고 한반도도 살만하지 못했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일본.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기께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중국과 한반도의 혼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기존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이른바,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성립을 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에서는 한반도나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인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각각의 시대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구 이동이 있었고 어떠한 문화 전파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국가 간의 외교관계 혹은 전쟁 혹은 어떤 문화융합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정리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빈칸 채우보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음. 자. 음. 자 아까 전에 못 찍은 부분 잠깐 카메라에 담고 갈게요 음. 자 인구기동이 원인과 영향 아까 설명했던 부분 카메라에 잠깐 담으려고 다시 페이지 돌아왔어요 자. 우리 배운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선비, 흉노, 저, 가 갈, 강족 이런 북방 유목민족의 다섯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오호라고 부른다. 자 이들의 경우에는 3세기경의 급격한 기온의 저하로 말미 아마 만주, 몽골과 같이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급격하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원래 한족들이 살고 있었던 황허강 유역인 화북지방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3세기 이후에 이 화북지역에서 잇따라 독자적인 정권, 국가를 세웠었는데 이 오호가 세운 나라가 대략 몇 개였기 때문에 여6개 뭐, 그거보다 많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네.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선비족이 세웠던 전연이나 후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와 야우뚱반도의 패권을 두고 다투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앞으로 좀 갈게요. 음. 자, 여기 보면은 선비족이 세웠던 전연, 후연이라는 나라 있죠, 그죠? 그리고 고구려와 요기. 요동반도, 야오둥반도에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혹시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나요? 백제의 전성기였던 4세기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고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게 바로 언제예요? 이 전연이나 후연의 침략을 받아서 고구려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빌을 틈어서 성장했다고 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것이고 이후에 소수리망대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이 5호16국 시대가 5세기 초 누가생은 뭐와생이에서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는데 이 북위는 나라 전체 중국 전체를 다 통일한 것이 아니라 이 화북지역의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이후에 북위는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화북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북쪽에서도 왕조였기 때문에 국조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이 오호가 허북으로 내려와서 허북 지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한족들의 경우에는 화북에서 강남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오호에 그렇죠? 밀려 허북에서 참장망이나 강남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이 서진의 황족들이 중심을 되어서 난징 이 건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난진 지역을 중심으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후에 5호의 정권과 대립을 하였다. 하지만 강남 지역에서도 토창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한종 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동진이 송제양진으로 4차례 연속으로 왕조의 교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남쪽에 있어서 왕조라는 의미에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남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후한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위나라에서 진나라에서 남조와 북조로 나뉜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위진 미진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라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의 이동 살펴보고요.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